곡물, 곡식, 곡물, 곡식. 벼, 쌀, 밥, 쌀, r i c 보리, 보리, b 리 옥수수, 옥수수, corn. 밀밀 w e e a 매밀 메밀 b u c w h e a 호밀 호밀 r y 귀리 귀리 o u t 조 s o r g m i l l e t kijang kijang prosor millet susu susu sorghum quinoa quinoa quinoa